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현재 시간 12시가 되게 직전이고요. 저는 이제 바로 취침을 할 건데 내일부터 오전 5시에 기상을 할 겁니다. 이유요?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일단 자고 일어나서 말씀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타전입니다 아, 새벽 5시인데 아주 무사히 어잘일어났고요 갑자기 어 새벽 5시에 또 일어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거창한 계획은 없어요 제가 올 초에 이제 6시에 한달동안 기상하면서 아 정말 나도 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정말 많이 붙었고 6시에 일어났으니까 한 시간 더 일찍, 이제 다섯 시에 일어나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날짜가 11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이 이제 한해 조금 더 남은 상태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어 이제 또 새해 계획을 슬슬 준비하고 계실 텐데 새해에 가까워져서야 새해 계획을 세우고 조금 실천해 나가려는 것보다 어 새해가 되기 전에 한한달 전쯤부터 이렇게 뭔가 계획해서 미리 움직이는 게 어, 작심삼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되고 이 남은 한 달을 해이하게 보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 5시 기상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1월 26일 이잖아요 12월 25일까지 한달 동안 또 5시에 일어나 보고 얼마나 또제 삶이 변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잠을 줄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취침시간을 조금 더 땡긴다고 생각하면 뭐 수면시간은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시는 <웃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편집해서 올라가는 영상이고요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한달 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달 후에 보자고요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빠이빠이